반갑습니다 피터쌤입니다 이번 레슨은 체르니백 2번을 한번에 해보도록 할게요 방법을 좀 바꿔서 장조부터 쭉 하고 단조 쭉 하고 이런식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인 음 곡과 코드들을 한번 볼게요 페달 없이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스타카토와 레가토를 여기까지 본거구요 나머지 여덟 마디도 함께 볼게요 네, 오른손 연주 방법은 두가지예요 스타카토도 있고 슬러로 연결된 이음줄로 연결된 것을 레가토로 쳐주시면 되고요 어, 화음은 간단해요 1도 화음 아니면 5도 화음이에요 어, 근데 5도 화음이 어, 딸림칠화음의 형태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은 1도와 5도 차용 화음은 뭐 없고요 오히려 1분보다 더 쉬울 거예요 먼저 장조부터 12개의 장조부터 할게요 계속 올라갈 거니까 둘다 높은 음절의 표지만 한옥탑은 네, 낮춰서 하겠습니다 시장조는 이렇게 빨리 칠수 있는데 다른 조성들은 이렇게 빨리 안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반응 올라가서 D블렛 장조 플래시 다섯 개인 조성입니다. 손가락 번호를 지키려 노력을 하다보면 연습 없이 하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자, 그럼 반음도 올라가서 이 플랫 플랫이 세 개입니다. 어, 플랫 세 개, 솔솔 솔. 솔 기본적인 포지션을 도레미파솔에 두었다가 갑자기 솔로 내려갔을 때 포지션을 잘 잡는 게 곡의 힌트가 어, 되겠네요. 그래야 9마디부터 어, 나오는 솔로 밑에서 계속되는, 예, 요게 연습을 안 하고 치는 것의 폐해입니다. 반응도 올라가서 2장조, 샵이 4개입니다. 네, 반음 더 올라가서 F장조 플래시 하나입니다. 플랫 장조 플랫이 6개입니다. A플랫 정조 플래시 4개이죠. 이 세계죠? 플랫장 쪽 플랫이 두 개입니다. 마지막 두 마디가 꽤나 까다롭네요. 그리고 반음도 올라가서 마지막, 삐장주, 샵이 다섯 개입니다. 역시 여기가 제일 어려워요 아 네. 양손 교차하는 것을 먼저 안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해야겠어요 시장 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른손이 왼손 파트를 왼손이 오른손 파트를 치는 겁니다 이건 좀 어려워요 어, 여태까지 했던 것도 어렵긴 해요 왠일로 잘하지? 음, 발전했나 봐요. 아니구나. 사실 일 번보다는 쉽게 가죠. 어, 예, 이번 곡이 좀더 쉬운 걸로 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번엔 단조로 가겠습니다. C